그렇다면 20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20번째. 20번째요. 20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가 헷갈리고 <웃음> 19까지는 하는데 20이 안 돼서 20합니다. 그래서 20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쇼스트가 되려면 아나운서나 승무원 연극영화 연극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하나요? 음, 그렇지 않습니다. 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또 당연할 텐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쇼호스들이 다 이과 출신이 되잖아요. <웃음> 네. 막상 쇼호스들 직업을 보면요. 어, 신학대에도 꽤 있습니다. 음. <웃음> 신학대. <웃음> 네. 네. 네. 목사님 하시려는 거잖아요 아, 네. 네. 네네네네. 제 친구도 신학대. 그도 있고, 신학대도 예. 있고 음. 뭐 전혀 상관없는 과도 되게 많아요. 음. 저만 해도 회계과 나왔거든요. 오! 특이하거나 아무 상관 없잖아요. 잘했잖아요. 뭐 체육과 나온 친구도 많고요. 그래서 박사님. 예, 물론 이제 연극영화과 어, 나온 친구들이 좀 유리한 면은 있죠. 이제 표현력도 좋고, 표현력도 좋고. <웃음> <웃음> 어, 좋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러면 연극영화과 나온 사람들이 다 영화배우고, 영화배우나 연극배우는 다 연극영화과 출신인가요? <웃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죠? 그거 같은 면이에요. <웃음> 음. 유리하죠. 네. 스피치가과 유리하죠. 그런데 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이제 승무원은 왜이 얘기가 나오냐면 어, 요즘 승무원들이 많이 안 뽑죠.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 학원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아. 그래서 승무원 출신이 많이 뽑히는데 네. 일단 승무원을 했다고 하면 네. 네. 서류 통과 확률이 높아요. 아. 왜? 이 친구는 검증이 된 거잖아요. 서비스직으로 어, 어느 어 정도 이미지나 말하는 거나 인성이나 이런 게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들이니까 음. 좀 유리하겠죠. 음. 승무원들이 그는 100% 서류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많이 떨어진 거 봤거든요. 제지자 중에서. 음. 근데 승무원들이 서류 합격을 잘하는 이유는 워낙 많이 지원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더 유리하고 또 승무원에 합격해봤기 때문에 서류 쓰는 거나 면접 보는 능력이 아무래도 낮겠죠. 일반인보다.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아, 그런 거지. 꼭 승무원이어서 유리한 건 아니다. 아니다. 배경 맥락이 있다.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 네.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음. 여러분 생각하는 거만큼 네, 다들 아나운서님 하신다면은 이제 아나운서 출신 중에 쇼스 잘하는 사람 혹시 누구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저 말고는 없어요. <웃음> 아 진짜 네. 별로 없어요. 네. 이게 되게 많아긴 있 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 앞에 선배가 아나운서 출신이었는데 저는 음 오히려 그 선배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어 왜요? 저를 안뽑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원을 했는데 저희 아나운서 출신 뽑아봤는데요. MBN 출신이거든요. MBN? 아 네. MBN에서 잘 나갔던 아나운서인데 안 뽑을 거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방송은 잘한대요. 네. 못 판다는 거예요. 방송과 파는 건 다릅니다. 영업입니다. 그래서요. 아, 저는 그래도 보험회사 영업사원 출신이라고 어렸을 때 방판도 했고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제 뒤에도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째 들어왔구나. 어, 뭐네 명째 들어왔는데 내가 아는 후배들만 탑은 없어요. 이, 이 연봉이 억대 연봉이 안 나와 아나운서 출신들은. 왜일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미 굳은 거예요 방송이. 품격 있게 말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몸에 굳은 거야. 그런데 음... 홈쇼핑은요. 네. 주관적으로 말하는 데거든요. 이런 거죠. 음... 예쁘다고 합니다. 이게 아나운서잖아요. <웃음> 네. <웃음> 은색의 마이크 네. 예쁘다고, 어, 예쁘다고 네. 합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웃음> 예쁘죠. 허, 너무 갖고 싶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나운서들은. 객관적으로 말하도록 하죠. 뉴스 하는데 화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화제가 <웃음> 발생했습니다. <웃음> 대박 대박 이러면서 <웃음> 그게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감정 안실잖아요 <웃음> 네. 감정을 빼야 돼요. 아나운서는. 그런데 <웃음> 네. <웃음> 아, 그... 우리는 아 <웃음> 통풀려. <통풀렸다. 웃음> 이게 잘안 돼. 어... 그러니까 확실히... 경력이 짧은 아나운서 좋아해요. 확실히 와닿네요. 저는 아나운서 하면서도 사실 많이 혼났거든요. 뉴스 하는데 네. 자꾸 애드립을 해요 제가 뉴스하면서 <웃음> <웃음> 어떤 어떤 애드리이요 어, 그러니까 막 뒤에 말이 단어를 이렇게 연습할 때그 네. 문어체를 구어체로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러다 아. 보니까 이 딱딱한 문구를 자꾸 이렇게 바꿔요. 을을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음. 이 생방송이잖아요. 뉴스는 네.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뉴스 잘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안하고자 근데 그게 도움이 된것 같아요. 뉴스 잘하는 쇼호스트들은쇼호스트잘못할거예요 딱딱하니까 말투가. 그래서 어, 아나운서를 출신들이 있지만 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아나운서 출신들은 본인이 아나운서 티를 빨리 버리셔라. 아. 그래서 어, 지금 그 KBS 출신의 네. 후배가 이제 이 친구는 대학교 또그 동아리 후배라 음. 어,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 방송국 후배거든요. 음. 그래서 연락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봐달라 그래갖고 그래 한 번은 내가 공짜로 봐주는데 음. 등록해라. <웃음> 그래서 한 시간 공짜로 가르치고 이제 등록 시켜서 네, 열심히 지금 돈 받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 이게 달라요 이게 무료로 가르칠 때돈 받고 가르치 아무리 후배래도 내가 고객이 많이 들어 다르죠 다데 얘가 안원서 주시는 케이베스 안 원수 주시네요. 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그거 떼 빼고 광난는데 시간 좀 걸렸어요. 음. 그래서 말투가 딱, 네. 딱딱해요. 딱 어. 음. 기상캐스터분들은 더잘 되나요? 어, 기상캐스터가 더 유리해요. 아. 아나운서보다. 어. 음, 때가 좀덜 묻었어요. 기상캐스터는. 아, 비슷비슷하시죠. 네 기상캐스터는요. 네. 그것만 해요. <웃음> 네. 날씨만 해요. 네. 그죠? 그리고 색을 뭐 색을 웃잖아요. 네 맞아요. 파이가요. 파이가요. 아, 비가 옵니다. 감정을 좀싫어요 또. 네.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오. 약간 연예인처럼 하잖아요. 음. 그게 낫다는 거야, 차라리. 그래서, 캐스터 출신 중에서 제가 두 명을 또 합격을 시켰는데, <웃음> 예. 쏟아지는 합격 스토리. <웃음> 어, 네, 네. 그 친구, 한 방에 됐어요, 한 방에 됐어요. 우와. 어, 네. 뭐, 기상캐스터가 더 유리해, 아나운서보다 사실. 그 기상캐스터도 오래 못하잖아요, 프리랜서니까. 꿀팁. 한명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아, 이 친구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오래 걸릴 것 같아. 네. 네. Okay.